한국농선 t 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연선물로 어떤걸 준비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해드릴 물건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짜자잔 천년의 형 문경산초균입니다 짜자잔 이름 참기름이 아닌 동의보겸에 나온 그 산초기름 산초를 수입해서 일반 기업이 만든 게 아니고 경북 문경 영순농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산초나무를 키워서 그열매를 수확해 만든 신뢰와 믿음의 농업마크를 달고 나온 천년의 문경 산초기름 되시겠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출시된 천년의 약 문경 산초기름은 그 양이 정해져 있어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는 국명품 산초기름 드시겠습니다. 산초기름은 기관지, 천식, 가래, 기침,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동의보금에 나와있는 효능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초기름은 공복에 한 숟가락씩 섭취하시고 산초의 그 특유한 향이 아우 보면 쑥 들어갑니다. 피부에 직접 발라도 무해하다고 우리 권순욱 영순농협초학장님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묻십니다 주름 개선 또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하고 한 병에 180mg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 0비 포함 바로 7만원 7만원 되시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했습니다 도서지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영순농협 계좌로 직접 7만원 입금하시고 공모사 552에 6 9 0원으로 전하시면 영순농협에서 대구으로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거 제대로 된 산초기름 맞아? 고민하는 분들에게 믿고 신뢰하는 농협마크를 달고 문경 영순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한땀한땀 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낸 천년의 향 문경 산초기름 자, 이번 설 선물로 구매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수리하 한정되어 있으니 얼른, 얼른 전화하세요. 시청자 이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문경 영순, 영순농협장 근수욱입니다 우리 영순농협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천년해양 산초기름을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영순농협에서 만든 이 산초기름은 정말로 100% 국산에 100% 우리 영순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믿고 찾으시고 좋은 상품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o